재키재키재키 기야 예 지난 비디오에서 말이야 시작의 돼지를 나와서 카카리코 마을로 가야 되거든 여기 할머니 만나러 근데 내가 너무 약해서 말이야 마스터모드다 보니까 이쪽 지역의 하이랄 평원 지역에서 아이템을 먹고 가려고 이게 저기 갔으니까 하이랄 집의 지역에 가가지고 이게 뜬 건데 이걸 하나씩 하면 되는데 근데 지금 너무 어려워 일단은 지금 이건 아닌 것 같아 어? 해보자 해보자 나만의 스토리를 써가는 게 제일 다의 재미니까 이렇게하면 화살을 계속 먹을 수 있어. 어우 응. 그 여기저기 아이템의 냄새가 나고 있어. 우리 아빠가 말씀하셨지. 박스를 깰때 역시 도끼란다. 어, 저물음편 뭐지? 희파랑 그만 아, 불어. 뭐뭐 뭐... 얘네 뭐더라? 어너 야야야. 아, 이건 내가 찾던 박스가 아닌데. 오팔오팔로 뭐라고? 하도레리리리리리리라리리리리리라리리라리라리라리리라리라리라리라리라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요호! 말세다 너못 보던 얼굴인데 여기서 뭐하는 녀석인지? 뭐 상관없어 혼잣말도 지겨운데 마침 잘됐다 너도 땅에서 쏘는 그거 봤어? 버섯 말고 탄말이야 그것도 이 세계에 여기저기 같은 현상이 있다더군 신기한 이야기는 그것뿐만이 아니야 사당이 갑자기 빛이 나진 뭐야 뭔 말이야 이제 말세라는 소리야 그런 일을 있으니 그냥 저거 보고 있었어 갑자기 움직이는 게 아닐까 해서 말이야 저거? 당연히 가디언이지 저기 보였는 저 가디언 항아리 뒤집어 놓은 거나 저거 움직이는 거한테 쫓겨다닌 적이 있었거든 바로 저거 저거 해? 저기 있는 거랑 다른 거 저기 성적으로 가는 도중에 숲 바로 앞에 있었는데 들키면 빨간 빛이 나온다니까 이제 난 죽었구나 갈고를 했지 어쨌든 숲속으로 도망쳤거든 운이 좋았을 뿐이야 가디언이 우글우글하대 너도 조심해 고마워 가디언이 우글우글 하다고? 음, 쟤네 다 일어났어 아 엄청 많다 쟤네랑 싸우면 죽는거라고 그냥 도망가자 도망가자 도망가자 칼날초 근력 향상 우와우 보석이다 토파츠 반딧불이 살겜살겜 살겜살겜 반딧불이좀 잡아놓으면 어딘가 에 쓸모가 있을거야 절단은 항상 모든다 쓸모가 있으니까 그러고보니까 김치 같네 김치 버릴게 없어 이게 무슨 소리야? 머리 아프니까가 없잖아 저 스이커 센서 획득. 어 저기 뭐가 보이는데? 야호. 하이랄 평원에서 북쪽으로 가면 꺼림직한 분위기의 성이 있어 몬스터의 소굴이 되었지만 예전에는 아주 아름다웠죠.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께서 궁중요리사로 일을 하셨는데 만약 하이랄 성에 들어갈 수 있다면 어딘가 조리법에 대한 문헌이 남아있지 않은지 알아봐 주시겠습니까? 왕가의 요리를 꼭 먹어보고 싶습니다. 어? 저기 올라가야 돼? 오케이 가디언이야 찾았어 이게 내가 찾던 거야 이런 애들 오케이 가디언이야 가디언이 두 마리나 있어 이런 <겼 shoe> 봤어 지나 어! 무서워 이 무서워 난 너랑 싸우고 싶지 않아 e n the ranks are was Jana. The child's n 그놈이 <듬이> 나왔어. <듬이> 아무래도 어플해야 될것 같아. 어내 네, 화살. 으.. 아까 무서워. 이 공은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허 빨려. 오씨 빨라 빨라. 가디언. 우휴 a i w h a m n o c o n t a o Go in! Yeah! 자, 이 판을 얼리고 공이 오면 Jump! 잉! 짧아 짧아 Jump! 나이스! Nice. 바라밤! 얼리고 빠오! 빠오! 빠오! 가디언을 이 앞에 놓으면 잡을 수 있을텐데 안오나? 에이 휘우, 여기 말고 밑에 박스 박스 박스. 박스 먹고 가야지. 박스 먹고. 예이. 다이아몬드. 예이. 자, 여기 사과를 드시고 코록을 주세요. 후이야. <웃음> <웃음> 우와. 죽을 수 있어. 가디언이 너무 많아. 가디언이 너무 많아. 비는 왜 오는 거야? 이 탑은 가디언이 삥 둘러싸고 있어서 가디언을 잡지 않으면 기어 올라가 너무 힘든 거야. 이거 빼 이거 빼 이거 빠.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계속 사정 범위 안에 들어간다니까. 와, 갈수 있을까 난 모르겠다. 제 노리자마자 볼텐데 나를. 그래도 용기내서 출발 출발. 안돼안돼안돼안돼안 돼. 안돼안돼안 돼. 오 쉬. 별수 없어 별수 없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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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마지막까지 방심할 수 없어. 짠, 그렇지. 오케이, 다 왔어. 와, 올라왔어. 대박! 파란 물방울, 파란 물방울 한 방울, 파란 물방울 한 방울. <웃음> 아, 하 저기 공중에 떠 있는데 한번 가보자. 잠깐만, 저 뭐야? 오, 우 오. 휴. 누누누누누 뭘뭐 이렇게 싸 들려 그래? 아우, 우와! 이옆 확실히 이쪽 지역은 레벨이 좀 되고 나서 와야지. 그래야 좀 편한 것 같아. 오케이,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야, 내가 네. 여기까지 왔었는데 이거 못 찾은 거야? 바로 옆에 콜록 찾아놨잖아. 아, 팅글두건치치치치 치. <웃음> 이걸 찾지, 내가 이거 생을한 거야. 지금.